매매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볼린저밴드시라고요? 오늘 볼린저밴드 알람봇을 무료로 배포해드릴 테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민족 코민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최강자 중 하나인 볼린저밴드 알람봇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알람 신청방법 및 사용법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영상보시면서 드실 팝콘만 준비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볼린저밴드를 활용한 다양한 매매법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볼린저밴드를 살펴보시면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선이 하나씩 있어 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고 이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값을 반영하여 위아래로 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값을 2로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코인 가격의 95%가 이 표준 편차값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위아래 밴드에서 가격이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겠죠? 볼린저밴드는 이게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을 보면 대부분 위아래 형성되어 있는 밴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알람봇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발송되는 메시지는 볼린저밴드 상하단 밴드를 터치한 코인들의 목록입니다. 방금 전 볼린저밴드 설정값에서 표준편차값 2가 모든 가격의 95%를 포함한다고 했죠? 이표준편차값을 3으로 변경하면 99%의 가격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캔들이 볼린저밴드 표준편차값3 기준의 밴드를 터치했다는 건 이례적인 가격 변동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들이 있겠죠? 그 전략들은 제가 여러 볼린저밴드 관련 영상을 포함한 예전에 공유해드렸던 볼린저밴드 매법 탑10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꼭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린저밴드 알람봇은 표준 편차값 2를 기준으로 상하단 밴드를 터치한 코인들 목록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준 편차값3 기준의 밴드 상하단 밴드를 터치하고 있는 코인들 목록들도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매매 전략에 따라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했다고 숏 매도 포지션, 하단을 터치했다고 롱 매수 포지션, 이런 무조건적인 매매의 종착지는 청산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은 볼린저 밴드 기본 지표를 사용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트레이딩뷰 사이트에서 멀티 볼린저 히트 밴드라는 제이 라저가 공유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지표를 보시면 제일 안쪽 밴드가 표준편차값 2, 가장 바깥쪽 밴드가 표준편차값 3, 그 사이의 밴드가 2.5 이렇게 3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표를 추가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볼린저밴드 알람봇을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시고 수익을 잘 내시라고 나눔하는 거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코미니스터디 카페에 방문하시고 볼린저밴드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글 하나만 작성해주시면 끝납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지로 텔레그램 주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봇은총 8가지 케이스를 텔레그램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표준편차값 2를 기준으로 상단밴드를 터치한 코인들의 목록, 표준편차값 2를 기준으로 하단밴드를 터치한 코인목록, 그리고 표준편차값 3을 기준으로 상단밴드를 터치한 코인목록, 마지막으로 표준편차값 3을 기준으로 하단밴드를 터치한 코인목록,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토대로 5분봉과 15분봉으로 각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사용하시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5분, 15분 시간대를 나누어 받아보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스터디그룹 멤버 및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대가 15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변경시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완벽한 매매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볼린저밴드 알람봇이 많은 수익과 함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매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